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응답하라. 1994 정주행 했거든. 정주행 하는데 거기에 이제 성균오빠랑 그 다음에 호준오빠랑 다 이렇게 따로 뵀었던 분들이잖아. 그리고 이제 고아라 선배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따로 뵀던 분들이 거기 그 드라마에 다 출연하시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. 그래가지고 보면서 아 너무 오랜만이다. 근데 보는데 갑자기 정은지 나오는 거야. 내가 정은지잖아. 근데 보면서 헉, 내가 나오다니 그냥 별 생각 없이 계속 보고 있다가 그 나중에 쓰레기가 부산 가는 그 이제 회차가 있잖아 근데 아 맞다 저기 내나오지 이러면서 그 보면서 봤거든 그러니까 좀 있다가 내나오는데 너무 낯선 거야 그래가지고 보면서 와 내가 저걸 언제 저렇게 찍었지 무슨 정신으로 찍었지 이 생각 엄청 했었거든 그러니까 내 아직 TV에 내나올 때 신기할 때 진짜 많아 나 구사에 내 나올 때 앞머리 어색할 수밖에 없지. 없지. 그때는 내가 앞머리가 그내 앞머리가 아니라 그 붙인 앞머리였거든.